아, 여기는 부천춘이역 부천 직장인들이 많이 간다는 마티뚱의 마티, 마띠. 킹콩 부대찌개 부천춘이 테크노파크 점에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었다. 라면 사리 세 개와 밥두 공기, 리얼 햄 가득 부대찌개 완벽하다. 배가 부른 나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밖에 없다 오늘 가볼 카페는 동네 카페인데 직접 커피를 뽑고 맛있는 디저트를 팔아 꾸준히 수익을 낸다는 커피 아일랜드에 가보겠다 커피는 3,800원에서 5,000원에 형성되었는데 괜찮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었다 시오나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아일랜드 시그니처를 주문했다 여기서 요즘 카이마 플러스 치아비타를 판매하고 계셨는데 우유에 지방을 모아 굳혀 크림치즈처럼 만든 음식인데 꿀과 함께 먹으면 맛있다고 한다 다양한 디저트가 눈에 들어왔는데 티라미슈 치즈케이크가 있었다. 영상에는 안보이는데 치즈케이크를 바로 주문했다. 치즈케이크는 4,500원으로 저렴한 편이었다. 매장은 우도한 느낌인데 편안한 정원 느낌으로 꾸며놓으셨다. 아기자기한 물품들이 눈에 들어왔고 아이엠 그루트가 눈에 들어왔다. 밖에는 흔들 의자가 있어 앉아서 먹을 수 있는데 여기서 사진을 꼭 찍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주문한 메뉴가 나왔는데 와 대박이었다. 시그니처는 층이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너무 신기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시콤 쌉싸한 것이 너무 맛있는데 단맛이 전혀 안 나서 고급진 커피 향기가 느껴진다. 다크한 느낌의 깊은 농도가 인상적이었으며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시그니처는 한입 먹자마자 신세계가 열렸는데 음, 너무 맛있었다. 직접 만든 바닐라 시럽으로 바닐라 향이 가득한 커피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아인슈페너 느낌도 들었다. 기본 커피가 맛있는데 크림까지 맛있으니 맛집중의 맛집이 아닐 수 없었다. 치즈케이크는 꾸덕꾸덕한 것이 치즈향에 완전 올라왔고 전형적인 치즈 케이크인데 거기에 꾸덕한 느낌을 더해 소니가요 손이 소니가 치즈 케이크에 소니가요 맛이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시그니처와 잘 만든 맛이라 같이 먹었더니 환상적이었다 가격도 착하니 꼭 먹어보자. 국내 카페의 정석을 보여주는 카페였고, 수준 높은 퀄리티의 커피 맛에 단골이 생길 수밖에 없는 느낌이었다. 직접 볶은 원두도 판매하고 계시니 한번 가서 먹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인스타 갬성도 느껴지니 커플도 가보자. 오늘도 잘 쉬다 갑니다. 카페 추천해주시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